솔로몬에게 두 창기가 찾아옵니다. 자신의 아이를 죽인 창기는 옆의 산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솔로몬은 칼로 아이를 나누라고 명합니다. 산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차라리 아이를 빼앗길 망정 죽이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자신의 아이를 죽인 창기는 사탄을, 산아이는 아담을, 산아이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하여 창기와 같이 되어버린 아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사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천사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이웃 천사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게 해야 할 사명을 맡았던 자였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여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이 보좌를 탐냈고 자신을 따르던 천사들을 죄로 끌어들여 하나님이 생명에서 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이 묻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회의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자신이 아이를 죽인 여인은 아직도 살아있는 아이마저도 빼앗으려 합니다. 사탄은 아직 살아있는 아담마저도 타락시켜 아담을 자신이 통제하려두려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가이투로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 계명의 준수 가능성, 곧 계명의 진실함을 증명하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면 계명의 진실함은 증명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형상들, 곧 정하신 수의 순교 증인들이 아담 가운데서 나오게 된다면 계명의 진실함은 증명됩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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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 거짓 증거했던 사탄의 주장은 반증됩니다. 계명에 흠이 없으므로 계명이 심판의 기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웃을 짓밟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아담이 죄를 이기지 못한다면 계명은 지킬 수 없는 법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계명을 강요하시고 지키지 못하면 죽이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역시 피조물들에게 거짓말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계명의 진실함이 증명되기 위해선 아담이 죽기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합니다. 계명의 진실함이 증명되기 전에는 피조물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피조물들이 오해가 풀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어긴 자들을 심판하신다면 다른 피조물들 역시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제2, 제삼의 사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증명하시고 그 후에야 심판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직 살아있는 아이는 계명의 진실함을 증명해야 할 사명을 맡은 아담입니다. 사탄은 아담을 자신이 통제하려 두어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려 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가운데생하여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나 그 아이의 진짜 어머니 곧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죽음에서 건지려 하십니다 아이의 어머니에게 있어 아이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이를 나누는 검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에 의하면 아담은 범죄했기에 심판받고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당하십니다. 산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이 목숨과도 같은 아이를 버립니다. 아이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기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탄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웃천사들을 미혹하여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산 아이의 어머니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존재는 그녀의 아이였습니다. 예수님께 있어 가장 소중한 존재는 아버지이십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에게서 끊어지는 고통을 선택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끊어지시는 고통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웃천사들을 미혹하여 죽인 사탄은 아담마저도 죽여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담을 살리시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십니다.